안녕하십니까. TV 공인중개사 지목부동산 장지목입니다. 오늘은 국제오동에 있는 2층 단독주택을 소개하겠습니다. 잘 살펴보시고 좋은 결과 있으길 바랍니다.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주택 매매입니다. 2층 독채는 전세를 놓을 예정입니다. 마당에서부 촬영합니다. 현재 1, 2층 뒷모습입니다.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입니다. 잔디 마당과 데크가 깔려 있습니다. 차량이 마당에 들어올 수 있도록 대문을 자동문이 되어있습니다. 돌다리가 이쁘게 보입니다. 단디와 돌다리, 우측에는 바단이 있습니다. 다짐용 공간입니다. 테크가 깔려있습니다. 시가스가 들어있습니다. 2층 주택입니다. 들어가는 현관입니다. 2층에 들어갑니다. 교실입니다. 현장입니다. 주방입니다. 화장대입니다 화장실입니다 샤워기입니다 화장실은 아주 깨끗하게 수리가 잘되어 있습니다 첫번째 방입니다 창문과 LED등입니다 바닥이 새로 했습니다 러실입니다. 방입니다냉고두대를 넣을 수 있는 공간입니다. 보일러실입니다. 아직 기은 조금 남아있습니다. 도시가스 활용하는 보일러입니다. 거실입니다 두번째 방입니다 이 집은 아직 입주청소가 안된 상태입니다 화장실이 있습니다 사워기가 달려 있습니다. 세 번째 방입니다. 거실입니다. 거실에서 앞이 보입니다. 거실 천장입니다. 방입니다. 두 방입니다. 아주 크고 넓습니다 2층 옥상에서 마당을 촬영했습니다. 올라오는 계단입니다. 2층 옥상입니다. 집외부입니다 2층에 들어왔습니다. 2층 두방입니다 2층 첫번째 방입니다 2층 두번째 방입니다 화장실입니다. 2층 보일러실입니다. 1층과 2층 분리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경북 포항시 북구 죽도동에 있는 주택을 소개하겠습니다. 위치는 죽도파출소와힐로스호텔의 중간지점에 있어요. 지목은 대지입니다. 용도지역은 도시지역, 제2종주거지역입니다. 도로는 서로 3류 폭 8m 접해 있어요. 대지면적은 238세제곱미터입니다. 주용도는 주택입니다. 1층 면적은 86세제곱미터 26입니다. 2층 면적은 46세제곱미터 14입니다. 세용 승인일은 1979년 6월 1일입니다. 주차는 마당에 두대가 가능합니다. 방향은 거실 기준 동향입니다. 1층에는 방이 3개이며, 욕실은 2개 주방 거실 보일러실입니다. 2층에는 방이 2개이며, 욕실은 1개 주방 거실 보일러실입니다. 바닥과 천장, 주방, 욕실, 보일러실, 앞베란다, 뒷베란다, 대문, 전동주차장, 현관문, 창문, 방문, 장판, 벽지, LED 등 교체를 할수 있는 부분은 모두 교체를 하였습니다. 외부 담장은 아주 예쁘게 수리를 했습니다. 마당에는 잔디와 나무가 많이 쌓여 매매금액은 4억 3천만원입니다. 2층 전세는 6천만원입니다.